인풋 타입 라디오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로 돌아가서 라디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. 이번에는 인풋과 라벨을 딥으로 감싼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.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태그네임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. 태그네임은 ul로 설정합니다. 아이템 태그네임은 li로 설정 후 저장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.